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좌는 DSLS의 컴퓨터 아이디하고 카티아의 서버 아이디가 다른 경우에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DSLS랑 선 다솔 시스템의 라이센스 서버죠. 뭐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카티아 버전 5-6의 R2012부터 시작해서 13, 14, 15, 16, 그렇죠? 모든 버전들이 대부분 DSLS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dsls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네트워크 카드 를 네트워크 카드 가지고 있죠 어, 랜카드를 가지고 이 아이디를 설정하게 되는데 컴퓨터에 랜카드가 하나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티아를 여러 버전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v m w a r 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3d experience 까지 설치하다보니까 랜카드가 여러개가 잡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어판으로 돌아보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 그 다음에 어댑터 설정 보면 랜카드가 보통은 하나 있죠 근데 이제 vmware를 설치하다 보니까 랜카드가 가상 랜카드가 두개 잡히다 보니까 랜카드가 세개가 잡힙니다 자 이러다 보면 어, DSLS의 어떤 컴퓨터 아이디하고 실제 카티아의 서버 아이디하고 달라가지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무슨 문제냐면 한번 보죠. 일단 설치해놓은 DSLS, DS 라이센 서버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아이디가 뭐로 잡힙니까? ZNM 이렇게 잡힙니다. 그런데 실제 카티아를 실행한다며 제가 지금 실행한 버전은 2017 버전입니다 그런 다음에 옵션에 들어왔어요 제너럴 라이센스 들어오면 예, 컴퓨터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그 그러니까 저쪽하고 이 라이센스 서버의 아이디하고 이 아이디하고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행이 정상적으로 안되고 어, 그렇죠? 뭐 라이센스가 없다라고 창이 여러개 수십개 확 떠버리죠 자, 그런 문제를 많이 겪게 될것 같습니다. 랜카드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크게 두 가지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어, 설치되어 있는 DSLS를 싹다 지워 버리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보죠. 제어판에 들어가셔 가지고 프로그램 및 기능에 들어가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어, 여기 있죠? 라이센서블을 삭제를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삭제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탐색기를 실행한 다음에 C에 사용자에 가셔가지고, 여기, 여러분이 뭐, 어떤 계정을 쓰느냐의 문제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드미스트레이트로 들어오겠습니다. 앱 데이터 있죠? 혹시나 앱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안 보인다 그러면 제어판입니다. 제어판에 가셔가지고, 여기 파일 탐색기 옵션 있죠? 보기에서, 저게 히든 파일이기 때문에 숨긴 파일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보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들어가서, 로밍, 다솔 시스템 요거 있죠. 삭제를 꼭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제거하고, 저거 치우고, 그 다음에 작업 관리자 있죠. 작업 관리자 들어와서, 현재 실행 중인 요 라이센 스 서버 있죠. 요것도 작업 끝내기 한 다음에 깔끔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윈도우 키 누르고 cmd, cmd입니다. 그다음 명령 프롬프트가 뜰 거예요. cmd입니다. 그다음 에 마우스 오른쪽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일단 cd, 이거는 change d i r e c t o r 입니다 c 드라이브로 가겠습니다. 아, cd 이렇게 슬래시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슬래시랑은 이제 백스페이스 키 옆에 있는 겁니다. 엔터 키 위에 있는 거 있죠? 위에 옆에 그 다음에 찾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C의 프로그램 파일점입니다. 탭키 누르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CD 다솔 시스템 들어가고요. CD B27로 들어가있습니다 B17라는게 카티아 버전 5-6 R2017 버전을 말하는 겁니다. 2016 버전에 다르면 B26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CD 윈64로 들어가고요. CD 코드 CD 빈으로 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떤 파일이 있냐면 dir 해보시면 뭐, 파일 목록이 쭉 보일 겁니다. 자그 중에 하나가 dslicensetarget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target 일단 그냥 실행을 해보죠. 하면 이게 무슨 뭐 얘기냐면 랜카드가 여러개 잡혀있는 경우 있죠. 자 볼까요? 내 컴퓨터에 어, 랜카드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DSLS 같은 경우는 컴퓨터 아이디를 뭘 가지고 구분하냐면 이랜카드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랜카드 같은 경우에는 고유한 맥 주수가 따로 있습니다. 맥 어드레스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랜카드 주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랜카드 주수 다 달라요. 만약 같은 게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A라는 컴퓨터와 B라는 컴퓨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A라는 컴퓨터 쓰는 랭카드 주소랑 B라는 컴퓨터 쓰는 랭카드 주소가 서로 같다. 그러면 이제 서로 누가 누군지를 식별을 못하겠죠. 아시죠? 자,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지만은 랭카드는 절대로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랭카드의 A라는 컴퓨터 쓰는 랭카드의 맥주 소랑저 미국에 또는 저 중국에 쓰고 있는 어떤 특정 사람의 랭카드의 맥주 소는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건 기술적인 문제니까 뭐 그런것들은 랜카드 제조하는 회사에서 알아서 할거고 우리는 그렇게 다르다는 것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필이면 음, 자 이걸 통해서 그러면 컴퓨터 아이디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 특정 랜카드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떤 랜카드랑 연결되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마이너스 t 해보시죠 t 해보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랭카드, 실제 랭카드는 요거란 얘기입니다. 요게. 자, 그리고요. 좀더 마이너스 A를 해보면, 이렇게좀 자세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어, DSLS를 설치하면서 특정 랭카드하고 물리게끔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요 컴퓨터 아이디가 사실은 랭카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아이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기존에 만들어진거 다 치워버리죠 C 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ds target yes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드래그해서 ctrl c 여기다가 ctrl v 하면 예 요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 dsls 를 다시 한번 설치 하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특정 랭 카드 랑 내가 원하는 랭 카드 랑 맞물리는지 그 아이디를, 컴퓨터 아이디를 정상적으로 물고 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되고 카티아, 어, 카티아를 이제 실행하시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계속해서 제 컴퓨터의 아이디는 이건데, 컴퓨터 아이디는 이건데, 다시 말하면, 제어판에, 여기, 이거 있죠? 이들의 랭카드, 리얼텍 게임 GB인가요? 자, 얘하고 맞물리고 있는 게 저는 얘라고 알려줬습니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얘가 계속해서 못 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몇 번을 한자 여러 번 설치를 해봤는데, d s l r 를 실행을 해보죠. 얘는 계속 엉뚱한 놈을 물고 있습니다. 그거왜 그러냐면. 제가 컴퓨터에 다 이제 카티아 여러 버전을 쓰다보니까 3D EXPERIENCE R2016X를 먼저 설치하고 그러면서 DSLS를 어, 이거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게 자동으로 맞물려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카티아 버전 5-R2016이나 2017을 설치하니까 계속해서 얘를 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동이 잘 안되는데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예.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라이센 서버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요. 설치한 다음에 한번 탐색기에서요. 한번 찾아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아마 카티아 여러분 어떻게 설치하느냐의 문제겠죠.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죠. C에 프로그램 데이터에 들어가면 다솔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정상적으로 만약 카티아 저 같은 경우는 설치하면서 환경을 좀 다르게 하는 것 뿐입니다. 만약에 뭐 카티아 버전 5-6 r 2 0 1 7을 설치하면서 그냥 무난하게 설치했다그러면 여기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B27이라고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요거 실행해 보시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와 요거 사이에 요두줄 있죠. dsy, disable, winint, true 그리고 dsl, licensing, legacy 요두 줄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시고 파일에서 저장하시고 한번 카테아를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만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물론 뭐 다솔 시스템의 네트워크 엔지니어나 시스템 엔지니어 아니기 때문에 이두 줄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구글링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발견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일단 아까 전에처럼 DS 라이센스 타겟 네트워크 카드가 여러 개 있는 경우지. 그걸에서 특정한 네트워크 카드하고 DSNS하고 맞물리게끔 해주시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고 치면 이두 줄을 한번 입력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카티아가 저 같은 경우는 잘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경험일 뿐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 이 있죠 DS 라이센스 타겟 그명령을 한번 실행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 그렇죠? 텍스트 파일을 여셔가지고 두 줄을 한번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경험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